뭔가 카메라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거 같지 않나요? 드디어 네,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주페라로 만든가?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と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요거는, 흐흐. アイシャドウはいつもゴールド系を使います私いつもブラシ使わずにこう薬指でぼかしてるんですけどこっちの方がなんか自然に出来上がる感じかなアイライナーも基本目尻だけ 시즌나간세대 제가 근데 워낙 평소에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카메라는 실제보다 막 되게 연하게 나와요 빛이랑 이런 것 때문에 다 날라가가지고 뭔가 음. 마스카라 완전 마이감이잖아 저는 볼터치를 원래 거의 안 해요 원래 얼굴이 좀 빨간, 불그스름한 편이라서 특히 겨울에 잘 빨개져서 볼이 볼터치는 원래 잘안 합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코쉐딩할 때도 표정이 이상해서 <웃음> <우와>, 이렇게 <웃음> 제가 자기 전에 새벽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대충 말리고 자가지고 머리가 지금 좀 엉망... 엉망인데 엉망 이거는 아게츠야에서 보내주신 미니고데기에요 제가 원래 앞머리가 살짝 반곱슬인데 앞머리만 엄청 직모라고 해야 되나? 특히 비오는 날 금방 막 달라붙고 이래가지고 통장식이라가지고 매일 회사에 들고 다니는데 이거 없으면 제 출근 못할 정도? <sushi> 특히 겨울이 밑에 있는う ずっと雨の日,雨降ってる日とか すぐ出たらすぐべたつくから前髪がこれがないと本当に外出ができない本当ちっちゃくて軽くてかわくてめっちゃオススメです 는아게츠야의 미니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인데 열판이 달려있어서 고데기인 그런거예요 제가 머리 숱이 진짜 많은데 다 판, 판고데기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시간 오래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쓱 빗어주기만 하면 돼서한 5분? 5분이면 머리 끝나는 것 같아 고그은또우징어니 마이테 시카르데, 데시아게르, って感じ스す 요런식. 사실 제가 이거를 8월 초인가 받았는데, 이 리뷰를 이제 써야 하네. 어, 근데 매일매일 외출할 때 쓰고 있어요. 되게 가볍고,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가방에 놓고 다니면은, 음, 또 썼으면 됐어. 웨이브 막이, 파나 가요 스테레이드, 데거 코, 콘, 라이 스테레이드, 데 이거, 콘, 나이, 이가 그래요. 스이드거이가 그래요. 스레이 라이브가 그래요. 이라이요 스테레이드, 라이브가 스이이가그이거이가그래레이거이이라이 데서 산거예요이구나이브가 약간 끝부분 여기가 팔부분이 시폰으로 돼있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같은 디자인 흰색도 있는데 얘도 여기 끝부분이 시폰이고 잘안 보이네? 근데 요즘 제가 워낙 무슨 까마귀도 아니고 맨날 시커먼 옷만 입어가지고 흰색보다는 검은색을 더 자주 입는 편이에요 그고 가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비비안스튜드가방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게 가죽이라 가지고 좀 무거워서 노트북을 넣으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노트북은 그래서 이거는 자라에서 산 건데 6,000엔이었나? 5,000엔이었나? 진짜 싼거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되게 네, 가벼워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모델하고 있는 쇼핑몰 프레쉬에서 산 겁니다 위에 거는 아나루이자고요 이것도 전에 협찬받은 귀걸이에요 그리고 진짜 자주 물어보시는 제 반지 반지 이거는 이것도 프레쉬입니다 이거 <웃음> 이거 광고? 광고인가? 모르겠네 잘 보면 여기 반지를 두개 꼈어요 너무 커서 얘만 끼면 빠져가지고 두 이중으로 끼고 있습니다 어, 시계는 구독자분한테 받은 클라의 14였나? 네, 클라에 14라는 브랜드 겁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입는 제 출근 룩을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네, 약간 갇혀 입을 때는 이렇게 좀 오피스 룩 같은 느낌을 나는 옷을 입긴 하는데 평소에는 진짜 그냥 티에 청바지? 가끔씩 추리닝 입고 갈 때도 있고 주말 출근할 때는 트레이닝 있고 관두도 있고 아 근데 계속 재택근무라가지고 뭐 출근 룩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있는데 네. 이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